Socialism and communism,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Claim full ownership of all property and human beings 모든 재산과 인격을 가진 인간 존재에 대한 완전한 소유를 주장합니다 Socialism demands people give up their belief in God 사회주의는 신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도록 요구합니다 사람들에게 And 그리고 그 대신에 take the state as God 국가를 신으로 받아들이도록 요구합니다 기가 막힐 오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의 국부를 할수 있는 조지 워싱턴의 동상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날 미국의 찬란한 민주주의 그 기반을 세운 미국의 국부 그 덕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 정치에 귀감이 된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국이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미국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 타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잿더미가 될 위기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중국의 침투와 암약 그리고 그들의 돈과 여자와 여러 가지 것으로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각 분야에 침투된 중국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미국은 조금씩 조금씩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미국이 중국의 물결로 완전히 뒤덮이느냐 아니면 다시 이것을 뒤엎고 새로운 미국을 다시 부활시키느냐 그 기로에 있는 것이 지금 미국 상황입니다 미국이 사회주의화 돼가는 것이고 그 사회주의가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라면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사회주의화 되는 것이 바로 중국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사회주의화 되고 그것은 나아가서 필연적으로 공산주의 중국과 똑같은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대한민국 사람인데 트럼프가 이렇게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기를 이렇게까지 애절하게 바라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됐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러나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이토록 바라는 것일까요 1월 6일 날그 일이 정말 잘 되기를 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트럼프가 그 중국의 세력이 미국 전역에 침투해 있고 그들이 도둑질에 간 지적 재산 도둑질에 간 기술 미국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미국에 대한 어떤 침략을 멈추게 하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 행동은 전 세계 어디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대한민국도 역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회주의로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주의의 길을 똑같이 바로 미국 민주당이 걸으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공화당 의원들에게까지 암약이 되고 있고 그 손길이 미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이게 지금 트럼프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정권을 잡느냐 못 잡느냐 지금은 가능성을 10%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거의 50대 50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옳고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회가 얼마나 많이 사회주의로 물들어가고 그것이 나아가 공산주의에게 먹힐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야말로 정말 심각하게 걱정하는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뜻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마저도 나서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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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중요 부분 부분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erica's critical point in time 미국이 처한 결정적인 시점 The Decade is long communist assault on America 미국에 대한 수십 년에 걸친 공산주의의 공격은 Is reaching a climax 이제 그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From its founding to the present 그 건립 때부터 지금 현재 이기까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은 has represented a beacon of light 횃불을 대표해 왔습니다. There is shown force, 비추어온 with the religious freedom, 종교적 자유와 freedom of speech, 언론의 자유, not witnessed in other parts of the world. 이세계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어, 볼수 없었던 언론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 자유와 더불어서 빛을 비추어온 그 횃불을 대표해왔습니다. What many have failed to realize?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 오고 있는 것은 그렇지만 is tha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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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 Korea, 북한에서, 그리고 and China, 중국에서 정권들을 일으켰습니다. It's the ideology of a totalitarianism. 전체주의적인 그 이데올로기는 six Control over rather than the flourishing of mankind. 인류의 지배를 추구합니다. 뭐보다? 인류의 본영보다 인류의 지배를 추구합니다. Socialism. 사회주의는 inevitably 불가피하게 undergoes a transition to communism. 공산주의로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사회주의는 불가피하게 결국은 공산주의 쪽으로 가게 됩니다. 사회주의를 부르짖을 때는 모든 사람들의 평등을 부르짖습니다. 가진 자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평등하게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배계층만 잘 살고 피지배계층은 절살지 못하게 됩니다. 자유를 구속당하고 속박당하게 됩니다. 오늘날에 미국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With people continually stripped of their rights.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until 언제까지 what remains is a tyrannical authoritarian regime. 남아 있는 것이 폭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권이 남을 때까지 그들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주의는 불가피하게 공산주의로의 변모를 갖게 됩니다. Socialism uses the idea of guaranteeing equality of outcome through legislation.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합니다. of guaranteeing equality of outcome. 자, 결과물의 평등, 결과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아이디어를 이용합니다. 뭘 통해서요? through legislation. 입법을 통해서 결과의 평등을 보장해 주는 그런 생각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this is seemingly noble goal, 이 겉으로 보기에는 고귀해 보이는 목표가 goes against the nature, 자연에 반하는 겁니다. Under normal circumstances, 정상적인 환경 하에서 people of all kinds,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naturally, 자연적으로 very, 다양하게 마련입니다. In their religious beliefs, 그들의 종교적인 믿음에 있어서 다양합니다. moral standards 도덕적인 기준에서 cultural literacy 문화적인 문자의 이해력에 있어서 educational backgrounds 교육적인 배경에 있어서 intelligence 지능에 있어서 fortitude 용감 무쌍함에불여불근의 정신에 있어서 diligence 근면에 있어서 sensible responsibility 책임감에 있어서 aggressive n e s s 공격성에 있어서 innovation 혁신에 있어서 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 And 그리고 more, 그보다 더한 것에 있어서 이 모든 것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은 이건 very, 다양한 법이다, 획일이 아니다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덜 버는 사람도 있고 많이 버는 사람의 것을 다 뺏어가기 시작하면 많이 버는 사람의 것을 다 뺏어가기 시작하면 누가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합니까? 그럼 결국 그 사람도 노력하지 않고 다 같이 노력하지 않고 다 같이 가난에 빠지게 될 겁니다 지금 여당 의원 누구는 국민 1인당 4억만 자식에게 상속을 할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는 국가가 몰수한다. 이런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뭐 이런 말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All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Socialist and communist movements,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적인 운동은 have taken advantage of economic unrest, 경제적인 불안정을 이용해 왔습니다. And 그리고 또 팬데믹, 팬데믹을 이용했죠. To edge themselves into... positions of influence, 영향력 있는 입 위치에 그들을 두기 위해서 with the eventual goal of overthrowing the existing social order, 현존의 질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현재 그들 스스로를 바로 영향력 있는 입지에 놓기 위해서 경제적인 소요 사태를 그리고 팬데믹을 이용해 왔습니다. We are now seeing the same playing out in Americ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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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nited States, 미국은 the place 어떤 곳이냐면은 founded on the fundamental belief in freedom. 자유의 그 근원적인 믿음을 바탕에 두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미국인데 그 미국이 has become a country 이런 나라가 되어 왔습니다. Where freedom gets betrayed. 자유가 배신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왔습니다. This is now we come to. A Had, 이제 그 정점에까지 다다랐습니다. With the 2020 election and 자 2020년의 선거인에서 그리고 credible allegations of voter fraud 선거 X의 주장, 믿을만한 주장과 더불어 그 정점에까지 이제 이런 상황이 다다른 것입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으스스한 생각이 들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회주의가 심화되면 그슨 사회주의를 지지했던 사회주의가 가장 존중해 주겠다고 말하던 그 약자들이 가장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공산주의 아닐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나서서 미국을 바로잡는 것은 명분이라고 하는 거시적 싸움에서 트럼프는 정말 도덕적인 우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공산주의의 망령을 잡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로까지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ever 그렇지만 china's rise 중국의 부상은 was halted 중단되었습니다 even 그리고 심지어는 reversed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심지어는 역전되기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위치가 바고 있죠 recognized the mortal threat of the ccp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치명적인 위협을 인식했던 트럼프 행정 당국 하에서 중국의 부상은 중단됐고 심지어는 역전되기까지 했습니다.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Mike Pompeo 국무장관은 described the CCP 중국 공산당을 as the central threat of our times 우리 시대의 중심이 되는 위협이다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A 네이션와이드 w i d e 전국적인 노력이 has been underway, 진행 중에 왔었던 겁니다. To read the United States, 미국에게서 Of the CCP's influence,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이죠. As well as counter the party's aggression overseas, 해외에그 중국 공산당의 공격을 좌절시키는 것은 물론이지만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노력이 진행되어 오던 중이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Communism teaches people 공산주의는 사람들에게 to replace belief in God 신에 대한 믿음을 대체하게끔 가르칩니다. 무엇으로요? With atheism 무신론으로 그리고 materialism 물질주의로 하나님을 무신론으로 그리고 물질주의로 대체하도록. 신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꾸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 in today's world 오늘날의 세계에서 the criteria for discerning good and evil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은 has been inverted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누가 보아도 사회주의로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의 단계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본에 관한 관점입니다. 자본을 쥐고 있는 자들 기업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기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국가가 통제하기 쉽게 만들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정부가 부르짖는 평등경제 그 평등경제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회주의적인 정책의 지향점 거기에 맥이 닿아 있습니다 사회주의의 지향점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바로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자들 즉 기업에 대한 통제력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기업이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기업을 잃게 된다는 것을 그 기업가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기업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위기가 찾아와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현재 기업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정말 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과거하고 다르게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정부 관계자는 모를까요? 알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면 대한민국 전체는 어떻게 될까요? 고용이 없어지겠죠. 고용은 줄어들겠죠. 고용이 줄어들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못 사는 평등한 경제가 돼버립니다. 평등한 세상은 그런 식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정권을 가진 자들은 그 국민들을 통제하기에 더 쉬워진다. 이런 발칙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트럼프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 확장일로 있는 중국의 세력을 중국의 야욕을 꺾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그걸 해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자 나온 기간 동안 트럼프가 모든 지혜를 짜내서이 일을 잘 이겨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트럼프는 큰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기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지지 않을 구체적이고 아주 거대한 그림으로 이번 일을 처리할 작전을 짰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이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천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